알로이시어 트리필러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플라보노이드, 페놀산, 에센셜 오일 등 다양한 생체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레몬향을 내는 테르페닌 시트랄이 특히 풍부합니다. 알로이시어 트리필러는 소화촉진, 위경련, 항우울, 항산화, 진정작용, 신경보호, 릴렉스, 불면증, 항균, 항바이러스 등 유효작용을 합니다. 과학 문헌에 따르면 알로이시어 트리필러가 함유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다른 생체 활성 화합물은 전통적으로 진정 작용과 소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항산화제, 항균제, 항암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허브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레몬버베나의 입은 건조시켜도 향이 없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향기로운 것이 특징인데 건조된 잎과 생잎을 모두 우려내 마실 수 있습니다. 레몬법에나 티는 기분을 명랑하게 만들어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과음, 편두통으로부터 기분 전환을 시키는데 좋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마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을 주고 위경련이 있는 사람은 진정작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